팀을 지금 보자이 자 호돈에 업그레이드 티로 시킨다고 치면은 호돈이 키가 183인데 한 헤더랑 점프가 점프가 좀 그렇긴 한데 점프 한 5카 정도로만 맞춰놔도 솔직히 이 정도니까 딱 하고 비이라 위로 좀 올려주고 비이라에도 5카 정도로 맞춰주고 시세가 3억 정도 되니까 해주고 말디니 팔아주고 티실 팔아서 돈이 그러면 토치 반데이크를 다살수 있나? 토치 반데이크 살수 있으면 좋을 것 같은데 지금 TT로 다 맞추고 그러면 이쪽에 호돈하고 호돈 홀던 TT니까 TT 단일팀 가능하니까 단일팀으로 TT 맞춰주고 돈나룻마 TT TT 중에서 골퍼 제일 좋은 애 찾아서 개로 쓰고 그 다음에 네이마를 TT로 바꿔주고 펄포그 먹고고 여기에 레이카트 자리에 펄포그 먹고 히바우드 히바우드를 누구로 맞추냐 티티 아아 돈나 티티 없어요? 와. 겨우반데. 티티 TT 없으면은 티티 중에서 좋은 애 찾아보자. 이왕 보시는 김에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릴게요, 진짜. 제발. 와 반대사라, 일리송 슈마이켈, 노이어, 데이아, 에데르송 나왜 여기서 제일 좋은게 데이아로 보이냐? <웃음> 급여 상관했었을 때 데이아가 훨씬 더 좋을 것 같은데? TT로선 지금 급여 제일 낮고 그니까 러 진짜 데이아가 제일 저급여에도 괜찮은 것 같은데? 거의 한 노이어 급여 상관하고 이렇게 하니까 이렇게 나오는데 데이아 솔직히 쓸만하잖아, 내가 봤었을 때. 데이아 진짜 얘는 쓸만해. 그러면은, 일단, 애 그냥 가격에 따라서 이렇게 급여 상관하고 하면은, 얘 솔직히 진짜 급여만 아니면 하는데, 아. 급여 때문에. 야, 노이어 급여 아니었습니다. 진짜 했다. 이거, 이 정도 스테이시면 솔직히 키 비슷하고. 이 정도면 진짜 좋지. 나 부케 TT 했을 때 데이였었었어. 데이아 진짜 잘맞잖아요 형님 데이아 위치선정이 조금 아쉽긴 한데 다이빙이란지 이런 부분에서 꿀릴게 없어 만약에 실제 이정도에 진짜 샀다 하면은 한 적어도 국화정도 된다 치고 능력치 보면은 한 이정도 나와 이정도 나오면서도 특징이 한 이정도 나오니까 그러면은 어.. 아 특징 특징은 재미 이거밖에 없고 그러니까 반응속도라는지 수비하는 부분에서는 미쳤잖아 그러면은 에 칠카 등록해두고 사람들 뭐 팔수도 있으니까 칠카 정도면 등록하고 인제부터티티좀 맞추자 그리고 폴포그바 현 시점에선 돈나 만한 애 없긴 한데 자 포그바 이현사님 안녕하세요 폴포그바는 야 이거 하나 1억하냐 거의 여긴데 이거는 폴포그바 티티가 일단은 있으면, 에, 말고, 5카 샀다 하면은, 적어도 한 7카 정도의 성능이 나오니까, 슈파워가 미쳤잖아, 얘는 또. 슈파워랑 중골슈팅. 괜히 대포가 아니야, 얘는. 그 다음에 헤더랑, 이키의 헤더. 점프. 그 다음에 몸싸움 백0 0사 넘고. t 티딱 해놓고. 네이마를 일단 무조건이고. 네이마를, 한, 오카 오카 해보고 어제이 팔카나 어 팔카하면은 진짜 좋겠지 팔카 오 팔카 나쁘지 않지 팔카 네이마르 아 날강도 써? 어떻게 할까요? 날강도 쓸까요? 날강도 아 날강도 쓰면은 진짜 확실히 근데 개꿀이긴 한데 레알로 쓰게 되면은 쟤는 진짜로 만약에 내가 한4카정도 샀다고 치잖아요 치면은 애좀 풀케미까지 다 해버리면은 애가 좀 쓸만한게 한 진짜 이정도 나오는데 만약에 한타하면은이 키에 솔직히 다이버있고 화려한 개인기부터 시작해가지고 아 나쁘진 않은데 점프에다가 침착성 아개좋을것 같은데 레알 손흥민 티티에다가은바패 비교적 용사. 뭐야, 손흥민 티티 없어요? 아, 놀래라. LM으로 돼 있구나. 그니까, 치오, 너가 은카 사면은 레벨 4레벨 강화 케미. 거기다 단일팀 3플러스까지 근카 스탯이, 은카 스탯. 아, 근데 아까 전에는 제가 사카였으니까, 아까 날강드는 사카였으니까 제가 그렇게 안 받고, 소니, 6화까지 살수 있겠다. 쏜 6화. 솔직히, 킬리안 은바페랑, 쏜, 보면은, 5카 이렇게 봤었을 때, 시색, 어, 시색과 잠시만 비교 좀 하고. 한5카로 봤었을 때, 조돌형으로는, 솔직히, 킬리안 은바페와 맞아. 은바페 가격이 진짜 해자. 맞긴 맞는데, 위치선정부터 민벨 부분이랑, 그 다음에, 몸싸움, 이런 부분. 에서 보면은 킬라는 은바페가 맞는데 다이버랑 이런 부분에선 솔직히 소니가 맞는데 아..이것좀 생각을 해봐야될게 속력부분에서나 위치선정 크로스, 시야 이런 부분이나 드리블, 볼컨, 민벨 이걸보면 솔직히 나 은바페가 맞는것 같긴해 아.. 은바페 진짜 조돌적인 애긴하지 근데 소니가 양발이란 말이지 고파열명님 안녕하세요 소니가 이게 양발이고 또아 일단은 윙어 애들을 찾아보자 오케이 바페로 가자 바페 우리 바페 바페 오카로 가고 티티는 닭강두랑 은바페 오케이 날강두랑 네이마로 쓰고 그 다음에 폴포그바 일단 굴리트 있고 굴리트도 나중에야 보유로 해두고 굴리트는 보유 선수로 나중에 그거 정할때 하고 급여 정할때 어그누거 아니면 네이마르 차린강화 때릴까? 1카있는데 뭐 강화해도 솔직히 상관없을것 같은데 그 다음에 이제 센터백에들 센터백에 괜찮은 선수가 누구있냐 센터백 최전방은 오바메한거고 최전방은 지금 그거쓰고있어요 지금 그 뭐야 호돈 호돈이고 반데이크 티실어 반데이크 애가 나도 지금 반데이크 전에 생각했었는데 이 선수가 생각했었을때 아 터치쓰다가 이거쓰니까 좀 그렇긴했어 이 선수 민벨 부분부터 그 다음에 좀 위치선정 이런거 보고 좀 속력이랑 그런거 봤을때 었 차라리 터치를 사가지고 미, 이게 붕괴되도 터치를 쓴다 진짜 이런 생각 겁나 이치버질반데이크 음. 블랑 생각중에 블랑 레이카르트 퍼디난드 어 블랑 레이카르트 퍼디난드 이거 에개그 다음에 터치 반데이크 반데이크는 부서져도 상관없을 것 같아. 터치, 반데이크 쓸 거면, 어. 반데이크는 터치로 나중에 내가 사단지극히 하고, 하나만 저한데인데 레이카트 쓸까요? 리오 퍼인난드 쓸까요? 애네들 시세 가격이 많이 났네? 오카 서도 상관없겠다. 능력치를 보나, 이렇게 보면은, 헤더로 따지면은 퍼인난드인데 점프랑 몸싸움, 닥퍼디 같죠? 내 생각인데 이거 닥퍼디인데? 속력이 이정도에다가 민벨 민첩성이 좀 아쉽긴 한데 감뚝있고 음... 3천 2천 3천 잘 받으신거 아니야? 최소 4 5 0 0이라 하셨으니까 거의 8천 받았는데? 와 나도 잘기피할 거야 아왜 선수팩을 지치나야잘 까졌네 진짜 아니면 블랑 퍼니난드 블랑 퍼니난드였고어 어추판님 안녕하세요 블랑이랑 퍼니난드 아왜또강뚜이 없어 <웃음> 블랑 왜강뚜이 없어 미치겠네 오늘 날이냐 왜요 형님 와나 일단은 나 그냥 이거 퍼니난드로 갈래 합 발락 떴는데 와 미쳤네 레알로 핫발락김 개좋죠 형님 와 신선하게 다빈손 아... 다빈손은 좀... 음... 일단은 이거 초기화시키고 반대입금 보자 지금 토치 가격 얼마야? 6억 아... 그냥 사서 팔지 말걸... 나왜 괜히 바꿔가지고 아... 팔지 말걸, 진심으로. 이거, 한, 그래도 이 정도는 안 나와주겠나? 아, 터치, 반데이크. 야, 내왜 팔았지? 나 진심으로. 야, 요새 오카 잘 터지나요? 요새 오카, 그거, 그 옛날 확률이랑 비슷해요. 어. 옛날이랑 비슷해서 딱히 뭐 터진다는 그런 건 없어요. 터질 수도 있는데 손이 안 좋으면 터질 때도 있고 안 터질 때도 있는데 안 터질 때가 조금 드물죠. 음. 한이 정도로 나온다고 치고 봤었을 때 케미로 케미랑 비교해서 보자. 그러면 케미가 8카 정도 된다고 치고 이거는 그냥 조금 도 올려서 이렇다 치면은 속력적인 부분에서랑 그 다음에 민첩성 민벨 대신에 수비 능력 쪽으로는 몸싸움이랑 점프, 침착성 이 정도라고 치면은 여러분들의 생각 어떤 것 같아요? 나는 케미 필요 없이 그냥 센터백 만약에 버즐 반데이크 쓸거면 나는 그냥 터치로 쓰겠다 아니면은 나는 케미 다받고한 적어도 5카샀었을때8카정도의 케미가 나오는 TT 버즐 반데이크 쓰겠다 TT? TT가 근데 문제점은 민첩성이나그 다음 위치선정 쪽에서는 토츠보다는 안좋아 많이 안좋아 음 그런 부분에서 민벨이랑 그런 부분에 따랐을 때 그리고 강뚜이 없어 강뚜기 쓰면 완벽한데 강뚜이 없다는 점 이것까지 고려했었을때 급여 상관없고 급여 상관없고 고려했었을때 어느 게더 좋을 것 같아요 TT랑 토츠 와 이거 진짜 겨울이 온대 레로 아 케미를 보고하냐? 아니면은 그냥 케미 안보고 능력치로만 그냥 봤었을때 터치로 가냐 거기다 강뚜기 있으니까 아... 되게 애매하네 진짜 제인수비 3 솔직히 필요없고 속력이 103 99가 되는데 그냥 민벨... 안 보고 TT로 갈까? 급여쪽으로만 생각했었.. 했, 하고 TT 갈까? TT 가도 괜찮을것 같긴 한데 아.. TT 한.. 6카 이렇게 보고 할까? 저거 산.. 저거 사는게 되게 어렵긴 하니까 난 TT 6카로 살까? 6카 사면은 적어도 한 9카 이 정도 는 나올 것 같은데 한 8카? TT 6카 보자! TT 6카보고 그 다음에 센터백. 센터백 걸미 이제 다 정했나? 아직, 어, 퍼니난드, 퍼니난드로 정했고. TT. 그 다음은 리오 퍼니난드 한 오카. 오카 정하고. 골퍼 데이아 정했고. 안 정한 게 뭐야? 나 지금 윙어 애들? 다 정했고, 은바페랑 블리트머 뭐, 딩드. 그 다음에 폴포그박, 비라, 블리트 이거 세명다 정했고. 11명 맞죠? 아이데 지금 9명인데 내가 누구 안적했지아 LB 얼비 맞다 LB 얼비 l 비에는 내가 그냥 아까 훔찰 쓴다 했었으니까 얼비 급여가 될란지 모르겠네 문제는얼비의 속력 되게 빠른 빠른 애 있나? 얼비 속력 급성비치고 되게 빠른 애 누구 있어요? 이거 다빠르네아다 빠르대 아, 다 높네? 일단 이거는 라이브로 쓰자 그냥 TT로 쓰지 말고 이걸로 하고 클래스 그냥 놔두고 급여를 한 적어도 9정도 아 10정도까지 맞아 10정도 괜찮은 애들 누구 있을까요? 얼비에 에데르밀리탕 애도 괜찮은 걸로 알고 있는데 속력이 좀 많이 났네? 속력적인 부분에서가 일단은 되게 좀 빨라야 되는데 와 미치겠네 85 이상 속력도 85 이상 이 정도에 없나 트라우레 와 뭐야 90에 95가 나오네 와 점프 100일 나오고 19에이야 19에이면은 일단 등록하고 케빈, 은바브. 은바브도 유명하신, 뭐야? 야. 나 차리, 은바브 쓸래. 야, 차리, 은바브 훨씬 낫네. 엑토르, 베일린에나지어은 좋은 걸로 알고 있는데. 은바브랑, 베일린 야. 은바브가 좀 더, 근데 민벨. 액토르 베이린이 확실이었죠? 은벨 아, 은벨레그 민벨 오케이, 액토르 베이린쓰고 이렇게 사고 간신선수 엘비 홍철 홍철 어딨누? 홍철이 다 놔두고 이제 만약에 봤었을때 급여 상관 이제 급여보험 내니까 급여보자요 급여만 그 맞으면은 딱 이제 진 다한 거거든요. 야 많이 남는데? <웃음> 야이 정도로 많이 남으면은 그냥 엑토르 베일이나 이런 것 이런 애들 엑토르 베일인 얼비 쪽까지만 딱 맞추면 될것 같은데 티티. 티티 그냥 한15 정도까지 맞춰 내겠다 그러면은 워커 그럼 당연히 워커지 일단 티티고 얼비면은 응 음, 상관없고 상관없고 클래스 티티 제말 맞죠 워커죠 칼 워커냐 단이 아웃 베스냐 칼 워커가 확실히 잘 빠졌잖아 내가 옛날부터 썼었는데 시세가, 근데, 다니아 오베스는 왜 이렇게 시세가 높아? 아, 민벨 이런 쪽에서. 몸싸움이, 근데, 칼워커가, 일단 약발도 2고, 애는 뭐 3인데, 어차피 15까지는 다 가능하니까, 뭐. 야, 근데 민벨 때문에 엄청 부드럽겠다, 다니아 오베스면 몸싸움이 근데 문제긴 한데, 몸싸움 솔직히 상관없지 않나? 근데 수비나 이런 부분에서는 점프 뭐 이런 부분에서는 솔직히 워커가 쓰는게 맞긴 맞는데 워커도 솔직히는 괜찮아 속력 엄청 빠르고 에 뭐냐 왜 뭔데 강뚜기랑다이버가 있어 얘는? 근데 부드러운 쪽이나 이런 쪽으로 봤을때는 워커가 맞는것 같으니까 워커 워커가 좀더 싸고 그냥 워커 사고 이렇게 되면 이제 급여도 괜찮겠다 급여 괜찮고 그 다음에 뭐 이정도면 진짜 그 다음에 이제 가격적인 부분으로 따시면은 블리트 빼고 비이라 오카로 맞출거니까 이제 사는걸로 하고 비이라 3카 빼고 그 다음에 호돈 오카 넣을거고 홍철있으니까 빼고 야다 사야된다 이렇게 다 살려면은 적어도 13억정도 들겠다 와 오케이 일단은 은바페 보내줬고 이제 옷하니까 한번 쓰고 요렇게 100정도 와야 개미쳤다 진짜 플러스 옷에서와 이제 조금더옷까지더 올려준다면은 우와 이야 음밥해.